안녕, 민정 요가입니다. 네, 또 주말이 되었죠. 오늘은 고양이 자세, 골반과 허리 쪽에 그리고 등 라인까지 척추 쪽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골반과 척추 사이에 이렇게 적절하게 압력이 너무 한쪽에 몰리지 않도록 이렇게 잘 분산시켜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세거든요. 고양이 자세에서. 젖히는 동작과 숙이, 숙여서 이렇게 굽히는 동작 네, 그걸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상체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엎드린 자세에서 이렇게 깊은 후불 자세를 이제 부장가사나 자 코브라 자세라고 부르거든요. 네, 거기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네 고양이 자세 먼저 해보겠습니다. 양쪽 어깨 아래에 손목이 있고요. 네, 고관절 아래에 무릎이 있습니다. 발등이 들려서 발이 흔들거리지 않도록 발등을 바닥쪽으로 깊이 꾹 눌러 내려주세요. 그리고 어깨 팔꿈치를 이렇게 앞으로 밀어서 등에 힘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작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천천히 팔꿈치를 살짝 뒤로 약간만 굽혀주세요. 그러면 손목 쪽에도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눌리는 이렇게 눌리는 압력보다는 살짝 팔꿈치를 약간 굽혀서 여기 공간이 너무 좁혀지지 않도록 약간 열어놓으세요. 손바닥과 네, 손가락의 뿌리, 그리고 손끝의 지문 이세 라인으로 나눠서 힘쓰는 것도 손목 강화 자세, 그리고 고양이 자세에서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손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 부분을 꼭 찾아서 보세요. 발등 더 힘껏 눌러주시고요. 네, 턱을 안으로 살짝만 당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뒷목을 약간 펴고 있죠? 가슴 서서히 들어보세요. 들이쉬면서 천천히 이렇게 등이 뒤로 젖혀지고 있고요. 허리에서 엉덩이 방향도 서서히 엉덩이를 뒤로 멀리 밀어내면서 가슴 들어서 조금씩 앞쪽을 바라봅니다. 네, 턱을 내밀어서 목이 뒤로 수축되지 않도록 턱을 안으로 서서히 당겨 넣으시고요 네. 내쉬면서 배부터 당기세요. 발등 꾹 누르고 아랫배, 배꼽, 윗배 당겨주면서 자신의 배를 바라봅니다. 턱을 한번더 안으로 깊이 집어넣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뒷목에서부터 등 네, 허리 쪽의 공간 충분히 뒤쪽의 관절 공간이 넓혀질 수 있도록 복부 당기면서 이목 안쪽도 당겨 넣으세요. 가슴 서서히 들어올립니다. 들이쉬고 허리에서 엉덩이 방향 여기를 이렇게 밀어내는 힘도 있습니다. 여기를 쓰지 않게 되면요. 이렇게 골반은 풀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어깨를 여기에 힘을 의지하면서 허리를 그냥 밑으로 이렇꺼으리는형태면요 이렇게 되면 척추 쪽의 라인들이 전혀 힘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뒷면을 이렇게 허리에서 엉덩이 방향으로 뒤로 멀리 밀어내시고요. 또등 라인도 이렇게 머리 방향으로 힘이 이렇게 뻗어 올라가고 있어요. 그냥 허리를 내렸다가 올렸다 이렇게 하는 동작이 아니에요. 허리만 움직이게 되면 척추의 움직임이 평상시의 습관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세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좋은 척추 라인 쪽에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그걸 다 놓치게 되거든요. 자, 다시 가볼게요. 턱을 약간만 안으로 당겨 넣으시고요 가슴 천천히 이렇게 앞면을 들어 올리시고요. 뒤에서 등 라인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허리는 이렇게 꼬리뼈 방향으로 멀리 밀어내고 있고요. 허리 쪽에 공간이 눌리지 않아요. 등은 머리 방향 허리는 엉치 방향으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랫배, 윗배 당겨주세요. 턱도 안으로 깊이, 허리하고 등이 위로 둥글게. 네, 팔꿈치 굽혀서 바닥으로 낮추시고요. 이마, 가슴, 엉덩이 아래로 내려보겠습니다. 양쪽 발등 깊이 누르시고요. 들이쉬면서 엉덩이부터 위로 올라옵니다. 허리 등을 부드럽게 천천히 들어 올려보시고요. 네 이제 잘하셨고요. 이런 고양이 자세는 좀 시간을 가지고 반복을 여러 번 해주실수록 더 척추 사이의 사이 공간들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서 이렇게 뭉쳐있던 부분들이 계속 뒷면을 이렇게 젖히는 동작에서 척추 뼈가 있으면 이렇게 앞쪽 면이 있거든요. 몸의 내부 부분에 척추 앞쪽 면을 확장 시키고요. 다시 복부를 당기면서 이렇게 숙이는 동작에서는 척추의 뒤쪽 면. 우리가 흔히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척추의 뒤쪽면이거든요. 이쪽을 다시 서서히 관절 사이사이 공간이 넓혀지면서 뭉쳐져 있던 척추 주변의 근육, 근육들이 다시 부드럽게 풀리게 돼요. 그래서 이 젖히는 동작과 앞으로 숙이는 동작, 후굴전굴이 이렇게 부드럽게 계속 반복될 수 있도록 자세를 여러 번해 주시는 것들이 참 좋거든요. 네, 잘 하셨고요. 이제 손을 조금 더 앞으로 가져가보겠습니다 부장가사나 코브라 자세로 연결을 시켜볼게요. 발등 들리지 않게 꾹 누르시고요. 천천히 엎드려서 상체를 들어 올리는 걸 보통 많이 하죠? 근데 네, 그거보다 조금 더 쉬워요. 이렇게 하시는 게 고양이 자세에서 네, 엉덩이를 조금씩 앞으로 네, 어깨가 이렇게 밀려나가는 느낌이 나지 않게 발등을 누르시고요. 배 여기에 힘이 있어요. 여기를 늘어뜨리면서 엉덩이 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여기를 가여기 엄청나게 많이 늘리면서 어깨에 압력을 강력하게 해주면서 이 팔에 무리가 생기죠? 그래서 손바닥 꾹 누르시고요. 발등 들리지 않게 꾹누르세서요 여기 힘을 빠뜨리시면 안 돼요. 여기 힘 빠지면 바로 이렇게 밀리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발등 꽉 누르시고요. 엉덩이를 아주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머리 방향으로 조금씩 가세요. 어깨가 이렇게 밀려서 물리는 느낌이 있으면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는 등을 써야 되거든요. 등을 천천히 위로, 도로 들어 올리세요. 네, 밑으로 이렇게 꺼트리는 게 아니고요. 등을 천천히 들어 올리면서 발등을 꽉 누르세요.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은 이 정도만 가셔도 괜찮아요. 배를 안으로 당겨주시고요. 다시 뒤로 오세요. 서서히 엉덩이 뒤로 다시 옵니다. 허리하고 등을 한번 쭉 펴주시고요. 네, 특히 뒤로 젖히는 후불 자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한 분들은 허리 근력이 약한 분들은 너무 강력하게 한 번에 무리하게 하지 않으시는 게 좋거든요. 발들꾹 누르시고요. 들이쉬면서 다시 엉덩이 천천히 앞으로 앞으로 보내보세요. 네, 등이 밑으로 꺼지지 않게 서서히 등을 목과 머리 방향으로 길게 뻗어 올립니다. 네. 이런 연습을 좀 자주 해주세요. 네, 이게 점점 더 부드럽게 골반이 움직일 때 허리에 무리가 생기지 않고 그 위에 등을 위로 수 뻗을 수 있게 되면 이제 내려갈 수 있게 되거든요. 골반이 점점 점점 점점 내려갈 수 있게 돼요. 이때도 앞으로 이렇게 밀지 마시고요. 어깨를 뒤로 가져오세요. 그리고 어깨와 어깨, 견갑골과 견갑골 사이에는 등뼈가 있죠. 이 척추, 흉추 부분을 위로 길게 등을 들어 올립니다. 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요. 엉덩이 약간 들어도 괜찮고요, 여기서 손의 위치를 앞으로 바꿔서 조금 멀리 놓으시면 은 허리 쪽이 너무 과도하게 젖혀지면서 생긴 압력이 좀 풀리죠. 네. 어, 요가 자세를 할때 여러분들이 몸에서 어떤 한 부분에 과도하게 압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잘 조절해서 해주시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이거든요. 네, 어떤 자세의 모양을 보시고요. 그것을 내 몸에 맞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완성하려고 하시는 거는 굉장히 몸에 엄청 난큰 스트레스를 줄수 있는 그 행동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단계별로 하나하나 시도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발등 정강이 꾹 누르시고요. 천천히 엉덩이 다시 들어 볼게요. 손을 안으로 가져오시고요. 이제 허리가 뒤로 저, 많이 젖혀지게 되면 또 여기에 압력이 생기죠. 팔꿈치, 이마, 가슴, 엉덩이 내리고요. 뒤쪽에 젖혀져 있던 허리 공간을 다시 편안하게 다시 휴식하면서 숨을 고릅니다. 내쉬 때 배를 안으로 깊이 당겨 넣으시면요, 뒤에 허리 부분이 다시 한번 공간이 널리게 돼요. 들이쉬면서 천천히 올라오시고요. 네. 어, 오늘 보여드린 거는 사실 굉장히 좀 세밀하면서 이 테라피적인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또 제가, 음, 개인 지도할 때 있죠? 요가에서 네. 단체 수업하고 개인 지도는 좀 약간 그 티칭하는 방법이 달라지고요. 어, 접근하는 방법도 조금 달라요. 이럴 때좀 세밀한 동작을 할때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 유튜브에서 무료로 보시는 것만 해도 굉장히 음, 큰 혜택이세요. 그러니까 그냥 흘려서 보지 마시고요. 허리가 안 좋으시고 등이 너무 딱딱해요. 그리고 어깨가 아프거나 네, 허리 만성적인 통증이 있는 분들도 지금 이 등과 허리, 그리고 골반 쪽의 공간을 이렇게 부드럽게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쓴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서로 떨어지지 않고 연결해서 쓰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민정요가입니다.